안녕하세요, 성남의 닭은무살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궁합을 가져왔는데 한번 봤어요? 네, 네, 네, 네. 남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 네. 어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네 엄청 나죠 이분들 결혼한다고? 결혼했습니다 했어요? 네 헉, 웬일이니 아, 원래 이 남자분은 아, 일부 종사를 못해야 돼 원래는 사주가 아, 진짜요? 응 어. 어. 일부 종사를 못하고 일부 종사해야 되는 사주 그죠? 음. 근데 이제 늦게 결혼했으니까 그 땡을 아, 했겠지 그지 근데 이분이 그냥 평각으로 결혼한 거야? 아니 한말 했어요 선생님 그치? 그러니까 네. 일부 정사 못해야되는게 딱 나오잖아 지금 아, 네. 이분 자체로는 일부 정사를 절대 못해야되고 이분 자체는 끼가 많은 사주란 말이야 그니까 러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 아이고 할머니가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잘 갈라나 모르겠다 그래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치하도 나지만은 뭐 여자 의이 사람은 뭐, 돈을 보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근데 원래는 안 해야되는 사주야. 음, 둘이 했으면? 음, 좀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1부, 2부, 3부 종사해야 한단 말이야. 남자분. 잘못하면 그런 사주를 갖고 있잖아. 사주 자체가. 그리고 여자분도 잘못하면 일부 종사 못하라는 사주야. 사주 자체는 1월 4다 28일 생일에데 범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91년 생이이면 이제 서른2살밖에 안됐잖아 기지 고집이 만만치 않아 얘도 어? 아 여자분들? 응 어, 여자분도 고집이 만만치 않고 어떻게 보면 고집은 여자애가 더 세. 아 남자보다요? 더세 고집이 은근히 자기 똥고집이 있어 여자분이 음.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 만나서 잘 살고는 있겠지만 은 조금 여자랑 이분은, 이분은 가둬놓으면 안돼 남자분 음. 돌아다녀야 돼막 무슨 소리지 알지? 맞아요, 맞아요. 막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돌아다니면 살아야 돼. 막 그냥 뭐 외국으로 뭐 어디로 다 돌아다니면 살아야 되는 사주고. 여자분은 고지직해가, 고지직한 사주야. 고집은 세. 자기만 알아달라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자분도 뭔가를 시작해야 을 돼. 왜냐면, 양이 범달에 태어났으니까, 원래는, 어, 나랏밥을 먹고 살든지, 공무원 같은 거나 누군가 가르치고 이런 거 살든지, 음. 뭐 선생이나 이런 거 됐으면 좋았을 건데, 두 분이 결혼을 했던 잘 갈라나 글쎄. 올해는요? 올해 이분들이 뭐? 응? 올해 이분들이 뭐 트러블이나 뭐 이런 거좀 있을까요? 트러블이 항상 조금씩은 있어. 음. 근데 남자분은 좀 저기다 으로 돌고 들어면 오 괜찮아. 근데 여자분들은 여자분은 좀 내성적이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치는 형국이거든. 음. 그래서 둘이 좀 부딪혀야 돼 많이.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진짜요. 네. 네. 올 수전 내년 수전 좀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쉽게 또 여자분이 이용 같은 건안할거야아 그래요? 어, 이분들 둘이 같이 일을 하면 어때요? 일을 해도 남자를 배려를 하고 일을 해요 음, 여자가요? 여자가 자기가 통채를 맡을 생각하고 해야 돼. 남자분은 그냥 돌아다니게 냅두고. 음. 당신이 직접 혼자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남편 이 남편이란 분이랑 같이 엮여놓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안 못해. 왜냐면 남편은 내가 그러잖아 밖으로 돌아다닌다. 108염주로 팔골도 아니라는 사주가있어 가만히 있으면 좀 쓰신단 말이야. 그, 그 이게 말이 좋단 말이야. 응? 원래 말로 먹고 살아야 돼이 사람이. 말로 막 그냥 떠들어가면서 그렇게 어. 풀어가면서 남자. 돌아다니면서 어. 어, 막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여자분은 그렇지 않거든. 선생님 말씀대로 남자분이 뭐 누군지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 말을 엄청 어? 잘해 엄청 잘해 말로 어.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잖아. 맞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또이 여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자기 주장이 있고 고집이 있단 말이야. 음. 이제? 그렇다고 뭐 애교가 많은 사주도 아니야. 근데 남자한테 복종은 잘해. 또 음. 자기 식구한테 복종은 잘하는 사주란 말이야. 나이가 조금 어려서 그렇지 자기 19몇개 모르는 그런 것이 있어. 근데 집에서 가만히 있지, 신랑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사람 가만히 못 있을 거야. 내걸 뭔가를 해야 될 거야. 올해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좀음이 쓰실 거야. 음. 이분들 요즘에 TV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TV의 모습과 실제 의 모습은 뭐 비슷할까요? 그렇지. 어떻게든가 이 여자분도 뭔가 올해 새로 이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는 형국이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자분은 내가 그잖아 고지식하면서 아마 생활력이 있고 이렇게 짖는 스타일이고 남자분은 그냥 어떻게 해? 입으로 먹고 살면서 떠도이 사람도 좋다 저그 사람도 좋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분도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죠 많이 <웃음> 났지 <웃음> 많이 나죠 <나잖아요>. 이분 <웃음> 자체가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조라 이분이 지금 많이 자중을 해 음. 왜냐면 한번 실패했으니까 두번안 하려고 자중을 하는데 이 사주 자체가 그래. 그래도 여자분이 많이 이해를 하면 더 맞출 것 같아. 여자, 여자분이.. 응. 어. 왜냐면 여자분은 자기 쉽고 자기 고고 그리고 뭐 남한테 뭔가를 해, 베풀긴 해도 남한테 뭐 쉽게 말하면 돈꼬주는 것도 싫고 돈끄는 것도 싫은 사람이 자기 돈을 자기가 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주에 봤을 때. 네. 그래서 생활력 강한 여자라고 봐야 돼. 아생활력 강한 여자. 남자는 근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 아. 여자가 리더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남자는 그냥 자기만 기분 좋면 업그레이드 되는데푸습스끼 약간 있다각합니요 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할머니가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누군지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조금 더 질문을 예. 릴데 누군데 도대 근데 말씀 드려도 뭐 아실지 는잘 모르겠어요. 남자분은 가수였던 임창정씨고 여자분은 서하연씨라고 그분은 일반인이세요. 근데 요즘에 TV프로그램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음. 선생님 말씀드렸던 그 남자분이 막 사업을 해요. 근데 막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요. 여자분이 옆에서 케어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얘가 그렇게 해야돼. 지금 그렇게 아, 살아야 돼. 아유, 얘가 근데, 그리고 얘는 올해 새롭게 뭔가를 시작했어야 되고 음. 새로운 일이 둘 작년부터 생각했다가 올해 뭔가 딱 시작을 했어야 되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 그리고 이 남자분은 이분이 케어를 하지 않으면 항상 돈이 나가야 돼. 근데 이번에 TV에 나와서 여자분이 힘들었나 봐요. 좀 쓰러졌어요. 제 <웃음> 이번 이번까지 하고 뭐 그런 음. 모습이 보였는데 그 그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는 정말 사랑해서 음, 음. 유지가 왜냐면 할...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 시급에에 모르잖아요. 음. 자기 신랑 만약 자식이든 자식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거든 음. 그래서 좀 고지식한 데가 있어 하지가좀이 음. 달에서 강한 면도 있지만은 강한 거는 식구들한테 자기가 강해 남한테는 또 그래도 뭐술 이렇게 잘넣는데 자기는 식구가 우선인 사람이거든요. 음... 사실 보니까 여자분이 뭐 외모도 그렇고 뭐 원래 있던 직업도 그렇고 좀 출중했어요. 근데, 근데 이 사람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 <웃음> 그러니까 저, 저, 저, 저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그 여자분은 뭐 자기 눈에 보는 보이는 게 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이 남자가 이게 좋잖아. 그러니까 음. 또 거기에 또뭐 재밌게 할 때도 재밌게 해주고 막 그냥 어. 세상에 다줄것 같이 약간 품기이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또 그런 거에도 있지만은 또 여자분이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볼 수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또 둘이 이렇게 같이 가겠지 <웃음>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가 있을, 있을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아마 같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그, 그, 그러면 사업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음. 그인창정씨가 그 아이 그 뭐지? 가수를 좀 키우고 있어요. 음, 그게 음, 사업적으로 좀잘 될까요? 근데 원래는 올해부터는 운이 좀 들어와있어. 음, 그동안은 음, 안 됐을 거야. 아마 힘들었을 거야. 음, 돈도 많이 없애고 고력도 많이 넣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다 좋다 그래. 음.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실속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올 가을부터는 내가 실속을 차리라는 운이 들어와 있잖아. 네네. 그래서 아마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이 많아서 좋아 또. 임창정 씨. 맞아요. 사람은 많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그만큼 100%다는 얘기예요, 음.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이 좋으니까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사람 말을 100%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좋아해. 음.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나쁘진 않아요. 음. 그이 여자분이 정말 이미지가 진짜 조, 좋은 상태예요. 왜냐면 임창정 씨는 심지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을 정말 잘 그, 어, 이 여자분도 어리잖아요. 그래. 근데 그 자녀분을 자기 친자식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키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이분한테 좋은 게 있던가, 뭐, 속궁합이 잘 맞다든지, 아니면 뭐, 또, 남모르는 성격이 잘 맞다든지 그랬는데, 내가 이 여자분이라 그러면 이분하고 결혼 안 하고 싶었을 텐데. <웃음> <웃음> <웃음> 왜냐면, 일부 정사 안한 거는 요즘에 승이 아니야. 아, 그쵸. 하지만 남의 새끼 키우는 건 쉽지 않다. 그치. 아, 그,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 사둘 딱 넣는데 그한 그랬잖아 절대 일부 종사를 쓰는 줄 아니다. 그리고 약간의 한량기가 있단 말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여자분은 생활력이 강하고 좀 지독한 데가 있단 말이야.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는 어리지만 고지식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했겠지요. 렇지 <웃음> 사람들이 그서한씨가 이제 좀. 좀 힘들고 지친 모습을 보고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사람들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이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든가 그거는 왜냐면 그러그 사람네 가정에서도 힘든 게 있고 또뭐 자식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잖아. 처녀가 자식 키우는 게 쉬운 거 아니야. 근데 또 갑자기 자기 또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체력이 아주 건강한 체력이 아니어서 그래. 그런데 이제 그게 업그레이드고 되 나한테 조금 익숙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천여 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요? 어... 활동을 하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아...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러잖아요. 이분 여자분 사주가 원래는 나락밥을 먹고 누구를 가르고 살던 뭘 해야 되는 사주라고 생일달에 보면. 근데 이런 걸안 하고 있으면서 내몸으로 몸이 좀안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몸이 약하라는 사주가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겠어요 그러니까 활동 상을 하면 이 사람이 안 아파 아 오히려요? 어.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고비야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걸래 힘들지만 좀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두 분이 결혼생활을 이어가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 여자분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 <웃음> 음. 그냥 아들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 지금 자녀가 다섯 명이됐어요 계속 아들 하나 키운다 생각해야 돼.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할머가 그러잖아. 나 같으면 절대 결혼 안 한다. 애가 하나 둘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이 사람 사주 이 사람이 그렇다고 이 사람도 오빵을 하진 않아. 내가 보니까 왜 그냥 끼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어린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 많이 먹었다도 여자들이 잘하는 건 아니거든. 맞아요. 근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이제 활량기가 있다 보니까 밖으로 많이 돌아야 되니까 여자가 집에를 다다스로 해야 되는데 할라니까 음. 몸이 지칠 수밖에 없어. 근데 나 집에 놀고 살림만 해서는 또안돼이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얘기네 말로. 진짜 충격적인 거는 임창격 씨가 자녀를 한명더 낳고 싶어요. 나이 수. 근데 여자 날 수는 있어. 여자 이 여자가 아마 날라고 할까? 아, 네. 더 이상. 글쎄요. 왜냐면, 날라고 안 먹는다 그러면 여자분은 날수 있잖아. 아, 그쵸? 응. 날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근데, 눈이 좀 있을까 싶어서. 글쎄 여자가 지금 딱히 애를 낳까. 뭐, 그런 생각은 모르겠네. 아직 그런 생각은. 굳이. 굳이 날까?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 여자가 그 애들을 다 감싸낼 때는 내 새끼 나면 또 편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애들하고는 또잘 맞아, 뭐, 이 여자하고 맞아 되게 잘지내더라고 음, 되게 잘 맞아 음. 그랬기 때문에 이 남편은 없어도 되고 애들만 애들한테 정이 더 많이 들것 같아요, <웃음> 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더못 가고 있을 거야 가고 싶어도 애들도이안갈 수도 있어. <웃음> 어렵게 <웃음> 응. 결혼한 만큼 좀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살았으면, 살았으면 좋겠지만. 뭐. 근데 애들도이잘살 수도 있어. 애들을 너무 좋아하고 애들을 하고 합의가 너무 잘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남편보다는 애들을 더 저기 하는 편이라 괜찮다고요. 보니까. 응. 응.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